끝을 아시네 나의 길을 계획하는 분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나 죽게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수 없어, 나의 시 작과 끝을아 시는 나의 길을 계획 하는 분, 주님 만이 내가 의지 할 뿐, 주님 만이, 시는 분 마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분 마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하는 건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건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뿐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죽게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죽게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나 죽게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나 죽게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죽게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죽게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마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마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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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 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 보험 체크. 아우. 네. <웃음> 네, 어? 안녕하세요. 싸우는 심리학 해종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마이크를 네. 네. 목도리 좀 풀어 주세요. <웃음> 실례 서 <실내에서. 웃음> <웃음> 도대체 실내에서 미쳐를 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너무.. 목기 음. 행해가지고 산만한 아니, 방송.. 패션이요, 패션. 산만한 방송이라고 평가 들으셨으니까 네. 좀 이제 자주 가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오 네. 나가고 있네. 네. 어머어머 시작했습니다. 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도 안 보고 계신 다행입니다. 요 방송 재미있던데 사람들이 잘모르나 봐요. 아! 댓글! 어. 지난주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왜? 시작하자마자 딴소리만 30분 하고 이명방이 아. 장로된 얘기는 한... 잠깐, 2명. 잠깐, 잠깐! 5분에서 5 5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웃음> 이 방송은 재미를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웃음> 여러분 여기서 내용을 기다리시면 기대하시면 안 돼. 재미도 없었던 거 아닐까요? <웃음> 어, 재미도 없었던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잠깐, 이, 적어도 양희삼 TV에서는 <웃음> 아, 양희삼 TV에서는 우리 방송이 제일 재밌어. <웃음> 이 방송이 제일 재밌기 때문에. <웃음> 아, 이거 하나. 여러분들 저한테뭘 이렇게 의미를 요구하거나 내용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 이건 반칙이다. 아, <웃음> 어, 역시 역시 양희삼 TV의 주인 나무심. 그럼 진짜. 그럼 절대 그렇고 그리고. 아, 어, 제가, 어, 수익 정지를 먹었어요. <웃음> 두 번째. <웃음> 네. 큰일 났네요, 이제. 아,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네요. 네, 그런데, 그구 애들이 공격한 게 아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진짜. 뱀구가 <맹부가 웃음> 나를 공격했다! <웃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지금 아니, 아니, 무슨, 또 말이에요? 공격하고 있는지. 아, 아, 살았다, 살았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뭘. 유튜브 설정에 보면은, 어. 저작권 설정이 있는데, <웃음> 공동방송, 그러니까 공동 송출을 하게 되면은 네. 원방송의 방송을 다, 추후에 하는 방송이 저작권이 침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근데 서로 합의했다는 걸 유튜브가 알아야 되잖아요. 음, 음. 우리 합의해서 공동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예약할 때. 제가 안한 거죠. <웃음> <웃음> 이 방송은 우리 거다. <웃음> 돈은 내가 다 내는데 출연료도 <웃음> 내가지고 그 어? 스튜디오 비용도 <웃음> 내가 다 내는데 왜 내가 수익정지를 먹어야 되냐고. <웃음> 수익 아니 이정도 진짜. 없... 더 <웃음> 재밌는 더 문제는 뭔지 알아? 당신들 주머니를 내가 채워주고 있어요. <웃음> 맞아요. 어? 저희 여기서 월급 받으면 되는데. 응. 그게 그게 아니고 되는... 촛 불전지 지난달인데 특별 후원을 또 내가 또 걸다고. 아 야이 정도면은 내가 100만원이나 해가지고 했는데 <웃음> 생중계를 멈췄어야 됩니다. 촛불전진 이자 앞으로 생중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웃음> 다행히도? 수익정지가 풀리셨죠? <웃음> 어... 근데 저희 때문에 확실한 거죠? 확실하죠? 아니 그 나쁜 놈들신고 아니 아니 가 없어요? <웃음> 지난번에 수익정지는 더탐사에서 <웃음> 아, 아. <웃음> 더탐사가 그러더니 아. 이번에는 촛불전진이 나를 가장 미졌다. 측근들이 네. 이렇게 조심하셔야 <웃음> 됩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게 유튜브가 아. 저작권 아. 정책이 너무 예민해요, 그죠? 음,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송출을 하더라도 음.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한쪽에서 저작권 주장을 해버리면 <웃음> 이쪽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네. 음. 내가 출연을 하는 방송인데도 음. 내가 한번 네가 그거 보지 않지 AI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외부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사 없네. 생각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찍었어. 아, 그게 음, 이제 해명 음, 영상을 그렇죠, 그렇죠. 수 있, 아, 어, 보내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항소도 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어, 그럼 그것도 네.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 사람의 펜트. 되게 귀찮게 한다. <웃음> 항소도, 글편있 쓰면 안 돼. 아, 그래. 이미일 쓰면 안 돼. 되게 유튜브스럽네. <웃음> 네. 아주 유튜브스러운 거 <웃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고, 어,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만뭐 핸드폰으로 찍지 뭐, 내가 처음봐 닌데 <웃음> 그래서 내 핸드폰을 이렇게 찍고, 저 맞고요, 이렇게 찍고. 내가 요거 요거 했는데 내가 돈다 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빨 풀어줘 이렇게 했지 역니씨 욕하신 아니죠 방금 씨빨리 풀어줘 오오오 <웃음> 어, 설마 아, 근데 내가 정광훈은 아니잖아 <웃음> 아. 신기하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풀렸네 저는 한몇 달까지 춰어요 그럼 이제 언니가 비용 대고 <웃음> 아, 아니지 아니지 상폐지 폐지 폐지 무수익 <웃음> 폐지로 가야죠 <웃음> 폐지, 폐지. <웃음> 다행히 우리 채널에서는 그 <웃음> 어. 이후로 내가 지난밤 수입 정지 되고 나서 아짜증나서 그냥. 야 우리 스포츠 안 받아 그냥 후원 통장으로 보내세요 이랬어. 아.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그래도 광고 보고 나면 수익이 있단 네 는이야 <웃음> 그거는 끝나는 거지. 기분이 기분, 일단 기분이 안 좋아. 어, 딱 보면 이게 음. S 딱 이게 달러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웃음> <맞아요>. 이게 없어. <웃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딱그 이게, 이게 있거든요. <웃음> 수, <안> 스튜디오 <웃음> 딱 들어가면 딱 수익이 그 동안에 얼마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음. 이게 없으니까 내가 뭔지 뭐 하지 이렇게 무슨 그 죄지은 듯한. <웃음> 그래서. 그래서, 너의 죄를 네. 다하노라. 네, 그래서 촛불전진이 큰 공격을 했다가, <웃음> 양이삼TV가 살아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니,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썸네일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촛불전진이 공격했다, 양이삼TV. 이거를 음. 쓰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웃음> 이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앞으로 유튜브 하실 분들은 이걸 꼭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른 영상 따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채널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시작하실 때는, 뭐 수익과 상관없이 시작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네. 네, 그 남의 영상을 함부로 썼다가는 아니, 큰 무슨... 본인이 체크를 잘큰 <웃음> 제재를 받습니다. <웃음> 아, 양희사 t v 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그 사실 공동방송이었겠죠. 그리고 존존 그거 연락 이 얘기했었다고 그때. <웃음> 맞 <맞아. 웃음> 얘기했잖아. 우리 진보 유튜브 연대를 또그 제가 아, 진짜? 또 만들었다는 아, 팀이랑 아, 같이. 아니, 제가 변명을 거구나. 하자면 이방송이 원래 중계방송이 아니었잖아요. <웃음> 근데 중계가 아니어도 그래요. <웃음> 아, 녹화도 그래요? 녹화도 마찬가지. 아, 올릴 때 그럼 설정을 또 해야 될까? 아, 예, 예. <웃음> 해명방송 따로 또, 해야 될까? 또, 또, 또, 또, <웃음> 또 클릭할 <클리어> 뻔했어, <웃음> 또 클릭할 뻔했어. 그러니까 아예 세, 전체 세팅이 있어요. 아 전체 세팅을 해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 좋습니다, 그래서. 내 방송은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다. 재사용하십시오. 어 라고 하는 것이 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게 있어요. 아 커먼즈는 보통의 형태입다 커먼즈, 그렇죠. 크리에이티브가 보통으로, 만약에뭐 영어니까. 그렇게 해는 그걸 설정을 안 하면, 동시 송출을, 로카로 소, 송출한다고 오, 해도, 음. 한쪽에서 그 주장을 하면, 아, 나는 무조건 아. 침해를 하는 겁니다. 어, 우린 네. 주장할 일은 없고, 이제 언니가. 음, 그게 주장인 거거 거예요. <웃음> 제가 주장해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웃음> 네. <웃음> 설정에서 제가 주장해버린 거죠. <웃음> <웃음>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 방송위원장님 네 경각심을 받고 아 해요. 그래서 내가 딱그 순간 아 지난달에 보낸 100만원이 막떠오르네 <웃음> 아씨 근데 괜히 보냈다 이씨.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웃음> 어마무시하네. 이거 클릭 하나로 100만원 왔다갔다 하네. 아니 카타콤 양이삼 교회랑 양이삼 교회 <웃음> 교회랑, <웃음> 카타콤 교회랑 카타콤 교회랑 안진골 민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을 음, 후원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근데 안진도 이제 수익을 아, 그 후원을 해 주신단 말이죠. 음. 지난 달까지 이제 안재훈 소장님이 해 주셨고 이번 달에는 또 카타콤에서 보내 주셔 가지고 어. 저희가 다행히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네. <웃음> 아니, 저희 살림이 괜 봐요. 음. 막그 이제 당 만든다, 막 이러는데. 음. 근데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촛불전진 후원한다, 그러니까 안소장님이 부담이 됐나봐. 아. 아. 또 공격받으시네. 아, 네, 공격하도 받으니까. 괜, 어. 괜히 공격 많이 받으셨구나. 목사님, <웃음> 이번 달에는 그냥 촛불전진 말고 딴데 보낼게요. 음. 딴데 보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요또 어. 내가 또, 아, 어지라어지라잖아 <웃음> <웃음> <오지랖아. 웃음> 아, 이제 못 받을 뻔 했구나. <웃음> 어? 그렇지. <웃음> 그렇네. 진짜 아예 못 받을 뻔 했네. 네, <웃음> 잘해야겠어. 언니. 원래 받는 사람은 다 이렇게 그 계획이 있잖아요. 런데 그걸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아씨 그럼 되나?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웃음> 더하던거에서 사과방송 따로 찍어둔다. 하던 거에서 내가 100만원을 <웃음> 추가로 해서 더 보냈는데 찍어서 일보내 내가 촛불전지 때문에 수익정지를 당할 줄이라고 <웃음> 내가 꾸며들 <뿌마도> 생각 <웃음>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양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촛불전지 에서 사과 저희 해명 때문에 방송. 안진걸TV도 <웃음> 수익정지를 당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불현듯그 생각이 드네. 홍기님이 <웃음> <웃음> 뭐? 나한테 뭐 요청했었는데. <웃음> <웃음> 어, 아, 그거 안했지. 아. <웃음> 한번 <한> <웃음> 여기도 <웃음> 아, 안징얼 TV도 한번 걸렸잖아요. 어... 그렇죠아 그래요? 어. 거기도 거기도 수입 딱 정지했대 아, 정지했어 정지 그래서 목사님 <웃음> 잘 돌아가니? 목사님 잘 생각해서 우리도 정지 먹었어요. <웃음> 항소 영상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유. 내가 이제 구글드라이에 몰려놨거든. 요 혹시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봐서 이거 다운 받아가면 됩니다. 링크를 줬지. 그런데 거기는 하루만에 풀렸어요. 어. 어. 네. 아 좋지. 그래도 방법이 있는 있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음,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수 있네. 이렇게 되면은 <웃음> AI가 딱 먼저 한방딱 경고로 해가지고 딱 막입니다. 어. 딱 정지를 딱 묶어버리고 <웃음> 그리고 이제 항소 영상을 만들어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이런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풀어줘요. 음. 네, 음. 그,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네. 있긴 있어서 다행이다. 음.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투표 네. <웃음> 전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웃음> 어, 네. 저희 큰큰손을 이를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 달에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웃음> 그건 안 됩니다. <웃음> 그 이제 요 얘기를 좀 얘기를 하기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웃음> 네. 나는 이제 우리 내가 이제 장재희 국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방송에 썬워기가 좋아. <웃음> 아, 쓸모가 있네. 왜냐하면, 제가 쓸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저는 방송 오래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건 아니고 해보니까 그래. 방송은 캐릭터들이 팍팍 튀어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자기 캐릭터가 분명한 캐릭터가 있어야 돼. <웃음> 캐릭터. 그래야 방송이 재밌어진다. 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뭘 해도 이걸 이때 이렇게 할 거야라고 아. 하는 아. 그런 캐릭터 위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국장님은. 일단 재밌잖아. 재밌어요. 저좀 자신이 아, 없고 산만하고. 조금 너무 시끄럽지 않아? <웃음> 예, 예, 예. 아니 보통 지난다 지주 댓글 때문에 저 지가 완전 그거였거든. 그래 아니 뭘또 뭐라고 했어 내가? 그래. 내가 뭐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웃음>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지. 제발 <웃음> 그만 좀. 그래서 해.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공사님 어, <웃음> <아니>, 모기가. <웃음> <웃음> 그냥, 그냥, 그만 빨아먹어. 물만 <웃음> 빨아먹고 있는 데 <웃음> 그래서 이제 이런 캐릭터가. 이제 방송하기엔 되게 재밌는 캐릭터 아 그래요? 아, 먹기 좋은 니다 대신 보... 음. 컨트롤이 돼야 돼 음. <웃음> 계속 보기에 지치는 <지친> 캐릭터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아인 이제 한 번씩만 부릴 까 내버려두면 큰일나 이런 사람 <웃음> 네, 근데 잘만 컨트롤하면 써먹기 좋다 아 저는 이제 SM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컨트롤해주고 이렇게 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빛날 수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음. <웃음> 아 오케이 YG 네. 그게 뭐야? S, S 가학과, 그, 엄청 약간 심리학적 유명예요 그니까, 가학과 비교. 아, 그 알아. s 스 메조키스트 의견 있잖아. 아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메조키스트. 매주, 그렇죠. 혼나면서 빛나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네. 피학대 심리가 있어요. <웃음> 그것도 캐릭터예요. 그런거죠? 약간... 어, 그런 거죠? 음, 약간 캐릭터가. 건강하진 않지만... 별로 불하지 그, 않고... <웃음> 근데 듣자 하니 다른 방송이 다 잘렸다며. 아 어, 그럼요. 여기가 네. 제가 마지막 생존 출구입니다. 아니 잘린 게 아니고 거절한 거죠. 아, 자목장이. 서울의 소리에서 한번 크게 방송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근제 제가 망원 제조기기 때문에 촛불행들 먹칠할 수가 있다. <웃음> 여기서도 위험해. 요 근데 어. 왜냐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 그쪽을 갔다 컨트롤할 사람이 아서 <웃음> 아, 그렇구나. 야, 걱정 아, 때문에 본인 모르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렇구나. 저 이제 저기는 그잘 모르잖아요, 이 캐릭터를. 어, 어. 맞아요. 어. 우리는 이제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그만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구민주 <웃음> 소장님이랑 박혜슬 안원승 방계 다음날 조선일보에 때 뜨게끔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세이프 감금. 왜냐면 음. 이제 작가님이 두번세번 번 요청하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다. 그거는 장 국장을 잘 몰라서 그런거죠. 네 죄송하구요. 음. <웃음> 원래? 원래? 네. 원래? 음. 말보다 기수가 더훌륭합 <웃음> 기수가 뭐요말 아, 타는 기수. 음, 말 타는 사람. <웃음> 그렇죠. 네. 아 근데 여기가 아무튼 제 마지막 출구입니다. 사랑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송입니다. 여기. 네. 목사님. 아니, 저도 어려웠거든요. 네, <웃음> 네, 네. 네, 둘이 방송할 때 방송이 끝나면 집에 가서 울, 울었어요. 많이. 아, 진짜요? 울기까지. <웃음> <웃음> 아, 아, 또 그건 몰랐네. 아, 농담이고. 아이, 근데 이가왜 그러냐면 <웃음> 우리,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네. 제가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의 방송 컨셉이 이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떠들고 음. 나는 이제 그러다가 가끔 정리 하나씩 탁탁해주고 음.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게 옛날 우리 초기 방송 생각이 많이 나고 나 팬층들이 이렇게 또 옛날에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 네. 어, 너무 감사한 분들이다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분. 기죽지 말고 <웃음> 떠들어 괜찮아 <웃음> 내가 다 알아봐야 <웃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팬 아, 들고 있잖아나 너무 란스러워여기서 기죽지 말라고 그러고 <웃음> 기죽, 기죽 죽이라고 하고 진짜 <웃음> 죽어 네가, 네가 하나 선택해 <웃음> 그러면 아, 죽어 반으로 가는 어디든지 가봐 있지. 내가 팬 들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랑 할 때는 좀 마음 편해. 아 어, 맞아 맞아. 어, 둘이 목사님이 할때 너무 안담했거든. 이이 방송은 <웃음> 갈, 갈 길을 잃었다. 갈 아, 길을 근데 잃고 나온 거다. 아, 내가 방송 때마다 이제 내가 이 활동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렇지, 많이 했었어. 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또 품어주기도 하, 하고 또 저격도 같이 해주시고, 그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시니까 너무 마음 편해. 야, 목사님 때문에 오는 거다. 목사님 때문에 이제기는저 <웃음> 보고 얘기하지 말아주실래요 저도. 여기 여기. 네. <웃음> 근데 오늘은 밥은 안 먹으면 되요아저못 먹어서 8시에 다시 사무실 가서 일정이 있는데 뭘 음. 못했어요 음. 준비할 게 있는데 음. 저 진짜 웬만하면 목사님이 밥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웃음> <때문에>. <웃음> 방송이 아니고 밥 때문에 <웃음> 밤 때문에. 아니 곱창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이방송시간다 시잡아야 되겠어요 왜요 왜요? 맨날 저녁을 못 먹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속상해요 <웃음> 진심이야. <웃음> 아 진짜로? 아, 내색도 안하다나저녁 너무 먹고 싶어. 아, 뭐야 뭐야? 화요일 말고 음. 요일에 좀 바꾸시는 건어신지 아니 <웃음> 아니야. 어. 아 <아니야. 웃음> 요일이 안 돼. 아, 요일 바꾸시는 거. 그럼 <웃음> 다시 협의를 한 한번 아, 해보시죠. 일단은 끝나고 이건 얘기하고. 네. 이제 오늘 주제 얘기하시죠. 네. 나도, 나도 눈치는 보여. <웃음> <웃음> <오늘 처음이었는데. 웃음> 아까부터 약간 <웃음> 이제 뭔가 눈치보는 아, 느낌이 요 정도 났어. 요정도구나. 어, 14분 했어요. 지금 막 14분. 신경 좀 쑤셨다. 아니 우리 채널에서는 괜찮은데 음. 뭐 음. 촛별전진에서는 또 이게 남의 채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 댓글들이 아유. 다 촛별전진에 네, 계셨었어요. 네, 하나의 그렇군요. 채널이죠. 음. 옛날 그때 그막 댓글이 음. 그런 거 올라오니까 내가 한마디 딱 했지. 음. 당신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아 우리가. 네, 왜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출연자들에 대한 충성도가 딱 생기잖아요. 음. 그럼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해. 아, 그러니까 약간 팬층이 생겨야 되지. 는저 음, 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웃음> 맹목적인 신뢰. <웃음> 맹목... <웃음> 싫어합니다. <웃음> 맹목적인 신뢰가 정치권을 망쳤어요. <웃음> 너무 혼란스럽고, 진짜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어쨌든,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아, 깊은 소식이죠. 정강훈 목사 2단으로 <웃음> <웃음> 규정되고, 재명 제명, 한기총에서 제명됐다는 건데요. <웃음>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뿌뿌뿌.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이제서야 이런 판결을 아니냐. <웃음> <웃음> 제일 궁금하고요. <웃음> 이제서야. 네. 그 이제 이거는 제가 볼때 크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전광훈 이미 다 죽은 놈인데 뭐. 오, 오. 끈 떨어졌다. 아직 광화문에서 네. 살아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언니, 난 느꼈어. 뭐냐면, 죽었어? 그, 어, <웃음> 그 끈이 떨어져 가는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 어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음. 그끈 떨어짐이 있었어. 어, 음, 그래. 음. 음. 느낌 이 그리고 그랬... 이게 일년에 이런 움직임 음, 음, 그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은 최근에 음. 어, 검찰에서 수사 다시 해라. 어. 그 들으셨어요? 아니 그건 어, 검찰에서 검찰에서 수사 다시 재 수사에 대한 어. 내려가세요다가 그래서 지난 500억 그 안주가 음. 아막 버텼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무슨 뭐 그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막그 저기다 그 협박, 음. 협박죄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라고 그랬어. 음. 야. 그래서 변희재는 뭐 했잖아? 정광운도 이제 곧 구속된다. <웃음> 버려졌네. <웃음> 버려졌다. 버렸네. 제가 사실은 정광운이 한참 날뛸 때부터 음. 그 말했거든요. 정광운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오 예언이시네요. 2년 전더 넘었어요. 그그 그 제목이 있어요. 정광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가 음. 뭐 아무튼 그거였는데 원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리 없고 음. 자신들의 이익을 뭐 위해서 만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익이 떨어지면 끊 떨어지. 그냥 버 버려, 버려지는 거죠. 네. 그니까 저는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예상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갑자기 자기 실력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 사람이 음. 갑자기 확 뜨잖아요. 그거는 뜬 만큼 급, 급강 급직하라 합니다. 급강 직화를 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저는 1년에 같은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요. 뭐 내가 의심스러운 건 그거야. 그정광훈이 이, 이 빤스가 반스 빤스. 김건희한테 미보였구나. 아니 설교를 하다가 막 음... 뭐 욕을했어. 응? 진짜 진짜 시, 실제로 욕을했어요. 어디서요? 개 같은 어디... 이러면서. 어 어디서요? 설교를 ]으로? 하다가 자기네 설... 교회 예배에서 아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한테한테 아, 한테? 어. 눈 앞에서요? 어, 아니니까 눈 앞에서는 아, 아니, 아니지. 설교를 하다가 그냥 아. 그냥 무특한 게그 김건희에 네. 대해서 그렇지. 네. 그뭐 이제 아 무당 어찌고저찌 고 한다고. 어, 그래서 아, 아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제가 볼때제 느낌상으로는 김건희가 그걸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500억을 쳐드셨는데, 나한테 한, 한 푼도 안받춰 11조도 안 해? 어. 그래서 응? 김건이가 내가 볼땐 묻다고 나와가지고, 야, 아... 쟤단 거, 이런 게 아닌가. 오... 뭐 저의 그냥 아주 내피셜이고 추적이긴 합니다만 음 네, 제보 부탁드립니다. <웃음> 김건희 욕하는 거 보셨으면 아, 어, 김건 진짜 아나무인으로 놀았네요 지금 네, 네, 네. 김건희 대통령 되고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어. 김건희 어, 대통령이요 어, 어, 김건희가 대통령 지금 김건희 대통령이지! 아, 몰랐어? <웃음> 김건이 아니, 너무 자연스러요나 <웃음> 아, 지금 자연스러워서 김건... 전혀 의심을 그러니까. 안 했어 김건희가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죠 김건희 네. 대통령 아, 김건희 욕하는 거본 사람이 있대요? 아이 영상이 돌았다니까 아 몰랐어 영상이 돌았어요 그게 이가주인을 몰라 보고 그렇게 물어버렸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이걸 의심할, 그래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제가 특이한 거는 지금 우리 집회에 맞불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정광훈을 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500억도 그냥 준게 아니고 정광훈한테 주면서 네가 어, 인원 동원이 제일 많이 된단 말이야. 지금 그나마 그쪽 음, 그쪽 반대에서 아, 안상진 해봤자 열 대명 모여가지고 이러고 김상진, 있잖아요. 김상진, 김상진. 안, 안, 안, 안, 이름도 이 <웃음> 잊어버리셨네. 네. 머리 별로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머리 속에서 사라졌어. <웃음> 김상진이 그런 그러, 그런 그러 간 그러니까 인원 동원력이 안 되는데 이 반스는 자기네 교인들이 움직이고 또막 지지자들이 음.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어, 그러다 있어요. 보니까 어, 이제 거기다가 오달을 주고 제가 말했잖아요. 집회가 니네가 훨씬 더 모, 많이 모이는 걸로 해줄게 음. 하고 기사도 우리는 뭐 몇십만 모였는데도 뭐만 오천 명막 이렇게 적고 맞아 맞아 맞아 응? 그 걔네들이 더 많이 모였다 이렇게 뉴스 음. 나오는데다 일년의 흐름 속에 제가 볼때 있었는데 아, 많이 있긴. 그렇게 써먹던 정광훈이를 왜 김건희가 버렸을까는 어. <웃음> 그 영상을 나중에 봤다 제가 아. 볼 때는 네. 뭔가 아기가 맞는 느낌이네 지금 음. 그리고 이다 데려... 음. 이제 한기총에서는요. 뭐했냐면 정광훈이 한기총에 돈을 다 빼먹었어요. 한기총의 돈을 아그저뭐 아 의장이었나요? 뭐라고 하죠? 네. 대표였죠? 한기총? 한기총. 예. 한기총 대표였다고? 어, 정광훈이? 총회장. 예. 어 그래서 너무 충격 받았었어요. 어, 너무 충격이 당기잖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빈집털이를 한 건데요. 음. 정광훈이 원래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거든요. 음, 음. 그렇죠. 기독교 단체. 음, 그러니까 기독교 웬만한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교단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실은 그게 이제 뭐랄까 자기들 이제 명 일종의 명예예요. 네, 한기춘 회장이었다. 음. 어. 근데 이제 막상 거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니까 중요한 교단들이 다 빠져 나왔어요. 음. 그러고 있던 차에 정광훈이는 진짜 이렇게 군소교단 일종에 보이지도 않는 교단, 매일 이렇게 중요한 교단에 안 들어가는 목사거든요. 음. 그러면서 야간신학교도 나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아. 이런 인간이야. 엉망진창이네. 네. 뭐 그것도 집으로 막 얘기하고 수업도나 제대로 안 들었다 막 이러면서 자기 <웃음> 동생이 뭐 자기 동생이 데이리 수업에 들었다 막 이러고 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간 신학교는 공부를 잘안 시켜 음. 그냥 그렇게 하나 다니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시키고 이런 식이에요. 한 음. 문제의 기초가 뭐가 있어? 뭐 지가 뭐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웃음> 소문 <목소리를> 무슨지는 <했대는데. 웃음> <누군지는> 알고 얘기하는 <웃음> 걸까요? 그러 그니까 입만 뭐 열면 구라야. 그니까 러 진짜 얘는 입만 열면 구한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어. 내가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정광훈에 직접. 어, 어 음... 그 얘기 있다 해줄게요. 오! <웃음> 그런데, 어, 이제 그, 이제 그러면서 교단,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음, 음, 그러나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잖아. 음. 옛날에 그, 모여있던 나름의 약간의 명예 뭐 봐요 응.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뭔가 그러니까. 대단해 보여 있어 보여. 실제로 막 대단한 대표인 것처럼 그냥 빈지털리를한 거야 아. 음. 그래서 가딱 총회장을 하고 그나마 음. 거기 있던 재산을 망해갈 때 약간 어. 들어가서. 그나마 남아 있었는데 재산 을다칼나 먹는 거야 근 진짜 못되기 그지다 자기가 착복한 건 아니야 근데 많이 써버린 거야 막 음.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음. 나중에는 반발이 심했어. 오. 아니, 아니, 하는 건 좋아. 근데 왜 너를 위해서 이거 한기총을 다 해먹냐? 해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에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 아닙니다. 전체 연합단체인데, 음. 음.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완력, 알력, 알력 싸움에서 아, 어, 밀려난 아, 것이고, 된다.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 이렇게 얹어지니까, 음. 정치적,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교단에서는 일단딱 지정해버리고, 정치적으로는 야, 제 그냥 묻어, 이렇게 된 거고. <웃음> 네. 묻어라. 근데 음. 진짜 잘못 건드리긴 했다, 그렇게. 음. 김건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럼 지금 어쨌든 이단으로 제명된 거는 그런 정치적인 시기와 한기총돈다 네. 빼먹고 이제 음. 할게 없어서 나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단으로 보니까 이단 사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단으로 네. 음. 어, 지정했다.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어, 이단 너희들이 이단이다라고 네. 딱 지정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한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네. 이제 개신교는 각 교단이 있어서 그 교단에서 이단 연구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 네. 그 교단의 총회 안에 그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이제 거기에서 지정을 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웃음> 한기총은 교단은 아니에요. 음, 음, 교단은 음, 아니고 음. 연합체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거기서 자기들이 원래 그것도 웃겨 지들이 뭔데 이단이니 아니니 해. 음. 똑같은 놈들이야. <웃음>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네, 똑같은 그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은데. 음. 이제, 이제, 그, 이제 그렇게 음. 전에는 막 이단인, 이단인 애들을 지들이 막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어. 음.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돈을 받고 5천인가 받고 이단이었는데 이단을 해, 풀어 준거 이단 음. 아니라고. 한계총 안에서. 한계총 대표 시절에. 내가 네. 너무 뭐 자기 마음대로 했요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사람들이 뿔다고 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단을 이단을 지정할 때는 교단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교단. 그러니까 음. 교단이라는. 교단이라는 건 장로교 이런 거 말하시면 그렇죠. 되고요.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예, 예. 음. 그러면 음. 이 파장이 뭐 기독교 안에 생길 이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없다? 전혀 없다. <웃음> 다들 관심 없다? 네, 없다. 관심 없다. 뭐냐? 이거를 저는 이것 이거,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이 정광훈 따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네. 열성 신자들이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 음. 그럼 이제 혼란이 오, 오 오겠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 응. 근데 원래 그런, 그런, 그런 일이 있겠다. 벌어지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잘 갈라지죠. 어, 더 극렬. 맞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네. 아본본것 어, 같아 <웃음> 예. 저저본것 같아 아니 매주 나가면 볼수 있어 어. 이렇게 파더극렬 분자가 되거나 음. 아니면 좀 떨어져 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하거나아 그렇게 음. 좀 정사도로 사고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 분들겠지 <웃음> 아. 아니 나 아는 응심 후배 거. 어머니가 정광훈 그거였다고 했어 우리 음. 가까이에 있는 후 네. 어머니 네. 그 사람들한테는요. 정광훈이 거의 예수예요. 아, 음. 아, 아, 아. 그리고 자기 그러잖아. 성령의 본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가 지, 자기한테 자기 그런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는 그 자의식 과잉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뚫는 게 2단, <웃음> 음, 맞는 거지. 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말들은. 그렇죠. 네. 그 지지자분들이 어떤 혼란이 올까 이런 게좀 상상이 안 됐는데 <웃음> 어. 대부분 그냥 더 극렬 분자로 가실 가, 가능성이 가, 높겠죠. 말, 어, 그래서 저는 극렬분자. 기독교 내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런 사람들 아까 했죠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전한단 말이에요. 아... 언제 반대하는지 그고 정치인들 다 그렇잖아요. 환교환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지금 빤스가 옛날에 환교환이 얼마나 욕했는데 음... 막 자기 집회 와가지고 막 그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자기 구속될 것 같으니까 자기 음. 구명해 달라고 했는데 황교안이가 전화 받지 마 이렇게 한 거야. 아.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황교안 엄청 녹하고 막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아, 이, 이 바가지 그렇잖아 원래. 아 근데 저 정강원이니까 잡지세 생겼는 건데 제가 김현자님 아세요? 김현자님 그 아모르 파티. 아. 나 그분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도 정강원 지지자셨는데이번에 그러면. 거기 집회 나가고 막 그랬잖아. 아. 그까 그러니까, 그랬다고 <웃음> 하는데. 야, 이게 정강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도 진짜 이해가 안 이거는 그냥 돼. 맹신이잖아요. 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정강훈이라는 <웃음> 사람을 기독교의 어떤 목사로 근데 나는 맹신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양 목사님 맹신? 근데 그 맹신? 광화문에서 매주 그 맞불 집회를 하잖아요? 딱 보면 저희의 맞불은 아니거든요. 그자체집회내요 저는 아. 오히려 김상진보다 되게 예의 있다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행사 시작할 때 끝내줘요. 어, <웃음> 그래요? 어, 여기는 일찍 시작하고요. 9시부터 맞아. 4시까지만 해요. 음. 그리고 행진도 우리 방향이 아니에요. 방화문 아. 쪽으로 나가요. 그 저희랑 충돌할 일이 없고. 다행이네. 분리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체 그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는 용도로 집회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게 예. 목적이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인원이 완전 줄었다는 게 느껴져요. 오 음. 어, 그래요? 어. 되게 저 어. 매주 했을 때도 규모가 상당했었거든요. <웃음> 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서이에요 그런데 음. 거의 맞을 거예요. 그참석자들한테 어. 돈을 줘요. 아, 아. 자금력이 이제 딸리기 시작하나. 김건희 끝어졌으니까 그랬거나 자기도 소스를 받았겠지. 음. 너 지금 저그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이 용화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너 별로 좋게 안 본다더라. 그러니까 아. 자기도 그렇게까지 지돈 들여가면서 돈 동원할 그렇죠. 그럴 이유가 그렇죠. 없죠.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이 쭉 빠지는 거죠 아니 음. 근데 용돈 주던 사람이 끊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줄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그 원래 받지 않았을까요, 계속? 음. 김건희한테는... 그러니까, 아니 500억 줬잖아. 아, 음. 아 누구, 누구를 누 줬어요? 정광훈 500억 받았잖아. 아, <웃음> 누가 500억 받았는데? 음. 예? 누가? 정광훈이가 알받게 해가지고 교회에. 아, 그러니까. 네. 그걸 누가 준 건데요? 그거를. 아, 손해배상청구 그걸로 해, 받았구나? 어? 받았나? 아, 받았데 예. 받았는데, 자, 그거를 서울시라든지 힘있는 사람들이 묵인을 안 해주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럼 받은 거지, 뭐. 네. 음. 결국, 그, 이 조합, 조합돈이긴, 조합돈이에요, 조합돈. 음. 그런데 그것도 누군가가. 아유 그냥 줘 음.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음. 음. 500억 받은 거에서 뭐 10분의 1만 풀어도 뭐 얼마야 <웃음> 500억, 그리고 정광훈이의 1... 교회 그 정관은 뭔지 아세요? 전... 정관이라고 자기들의 규칙, 규약, 교회의 규칙, 어... 교회 규약은 저 그거 알아요. 정광훈이 현금 사용하는 거 내역 몰라도 된다 뭐 그런 거죠 아니 어? 목사가 임의로 써도 된다 어? 어? 어? 그런게 전관 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난 너무 어이가 없네 <웃음> 그 자기들의 규칙 안에 규그 규약 안에 야 그거를 교회 믿... 모든 헌금은 목사님 만들어 쓰십시오 이거야 아니 뭐 그걸 믿는 신자들이 진짜 이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이게 뭐야 그럼 그런 게 음. 어떻게 규칙이 돼 그렇게 되지 자기들 버리안 거니까 <웃음> 아, 그게, <웃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네 그러니까 이단이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렇딱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인 거죠 아 세상에 하, 사이비 교주 아저 이거 딴 소리긴 한데 그냥 한 번만 할게 왜냐면 와 그럼 사이비 교주가 되는 고뭐정강우는뭐 야간 신학대 나와 뭐 그러니까 비아 발언이긴 한데 야간 신학대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너무 손쉽게 살았던 거잖아요, 인생을 음, 음.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말을 막 이렇게 뭐막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저도 생각 없이 말 많이 하니까 음.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신도가 생기나? 죄송합니다. 음. <웃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살아 인생을? <웃음>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일단 정강우 이가 내용과 상관없이 음. 이 말빨은 있어요. 아, 말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 연설 못 들어봤어? 어, 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가을에 아침부터 우리 집회 준비하면 맨날 연설 들을 수 있어. <웃음> 매, 매주 들었어. 청계광장에서 하여 <웃음> 네. 아니 언니 고통 스러하 재밌어. <웃음> 그래? <웃음> 재밌어? 어, 재밌어. 헛소리를 하는데 그럴듯한 것 같아 보이는데 <웃음> 이제 마지막에 딱그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오... 앞에는 다 좋은 내용같이 막 그거를 떠들어. 아오... 듣다보면 막 홀려. <웃음> <웃음> 음. 아, 진짜겠네. 그러니까 않겠는데. 소위 말하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흥사라고. 음. 아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들은 기본적으로 말빨이 없으면 음또 어렵습니다. 이게. 어, 그렇데 네. 부흥사 출신 정광훈이 어, 말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 어. 네.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 뭐여 얘기하셨는데 논리는 없고 말발은 있어요. 첫병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웃음> 응,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근데 뭔가 흘린듯이 듣게 돼. 어, 그래말발이 아 있다니까. 응. 아니 나는 그런 거 들으면 진짜 홀리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응. 그래서 목사님 것도 아직 못 들었는데. 아 근데 홀릴 수가 없는 게 어. 아니 홀리겠다 너도 아, <웃음> 아무 말 대잔치하고 거기도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잘, 잘 맞아. <웃음> <웃음> 서로 서로 얘기를 안 들으면서 아무 말을 계속 할수 그러니까 있는 나는 그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 지금, 지금 딱이 느낌이야. 정광훈딱이 느낌이야. <웃음> <웃음> 진짜야, <웃음> 아니라고. <웃음> 재미있어. 나 재밌냐고. 그런데 아, 재미는 없구나. 전 재밌어. 내가 이제 있잖아요. 그 서초동에서 우리 촛불집회 할때 음... 제가 전권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그렇죠. 들었어 에,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빤스라고해줘도 된다. <웃음> 그렇게 했잖아. 그때, 그때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지금 김영민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네. 김영민 목사님이 교단으로 하면은 기장이라고 그래서 되게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아주 왼쪽에 있는 교단이에요. 음. 그리고 저는 합동이어서 아주 오른쪽에 제일 보수적인 교단. 아, 네. 내 친구가 네. 되게 특이하다고 하셔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정광훈이가 한기총 회장이 되고 또 김용민 사장이 평화나무를 만들고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저희 방송 초대해가지고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광훈이 뭐 하고 할때 그냥 같이 하자 음. 예, 왜냐하면 기장인데 우리 그 김영민 전도사는 당시에 이상형 기장인데 이 어떤 이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나가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를 불러 달라 그래서 음. 내가 간 자리가 뭐였냐면 한기총을 해체하라고 음. 정광훈 따위가 어떻게 총회장이 되냐 음. 한기총을 해체하라고 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현장에 음. 제가 가서 제가 제가 발언한, 지지 발언 연설을 한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웃음> 코면서 명연설이 됐겠어요. <웃음> 정말 귀에 딱 때려 박을 수 있어요, 지금. 그때부터 빤스. 내가 약간의 이런 끼가 있었던 것같요 <웃음> 어떻게 보면 정광훈이 키워준 거 아닐까요? 목사님을? 아니야. 그런 걸 기분 <웃음> 나빠. 죄송합 조롱에 재능 있으신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웃음> 약간 연, 연설도 어떻게 보면 조롱과 이런 해악과 풍자와 있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김영민 목사님이 재판 때반스티를뭐 이렇게 한게 있었어요. 빤스티? 경찰 조사를 물려가는데 반스티에다 음. 반팔티를 어, 어, 아, 아. 만들어가지고 근데 <웃음> 우리 또 받았잖아. 네. <웃음> 그분도 조롱에 재능이 <웃음> 있었어요아나김영민 아, 진짜. 김영민은못 따라가요. 아, 권력자 <웃음> 조롱에아 이게 아. 타고나신 분이에요. 김영민은 우리나라에서 김영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 콘텐츠 진짜. 만드는 쪽으로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러고 났는데 한기총 집회가 그날 있었나 봐. 그러면서 아. 근데 내가 한게좀 그 뭐랄까 자기 딴에도 음.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았나 보지. 그러니까 공굴 딱 찔러야지 진짜 그게 어, 조롱이거든요 근데 이, 이, 이 인간이 뭔 짓을 하냐면 음. 제가 한 발언을 중간중간 음. 틀어주는 중간 거야. 아. 자기들 집회에. 아. 아. 오, 너무 음, 부끄러울을것 같은데. 틀어주면서 이제 나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음. 그게 뭐였냐면 북한의 통정부가 뭐 이렇게 다 사주해가지고 목사님을? 통, 뭐, 그리고 통일전선 무슨 오, 뭐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 있어. 있고 대남 무슨 사우나 예그 네, 네. 그 대남 대남하는거 응. 있다고 어. 거기가 하해 가지고 또어뭐 거기 뜬금없는 뭐 김호준 그니까 김용민이 나오니까 어. 김호준 주진우 막다 나오는데 <웃음> 당시 김호준 주 영민이 별로 사이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웃음> 그때 그리고 또골 어. 때리는 건 뭐냐면 아이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웃음> 그 도월 선생이 나를 사주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 도월 선생이 <웃음> 나를 사주해가지고 어디 젊은 목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그걸 또 영상으로 다 보여준다? 아니 이런 거지 자기가 아는 거 그냥 아무거나 짜질게 해가지고 어, 어, 어, 어. 아, 그냥 틀어가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기술이라니까? 아, 그래, 아, 그래. 그, 아무나 연설을 게 준비한 게 아니야 내가 네, 봐도 네, 아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다 엮어 분석했어 분석했어 어. <웃음> 어, 놀라워 아, 그냥, 정말 분명히 들어 아니 그런 건 너무 잘할 수 있어 나 약간 아무 단어나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이 흐름이 있어 아 나를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진짜, 진짜. 아니야. 흐름이 아, 있어, 흐름이 있어, 있어. 결만 결까지 가져오는 아, 그 흐름이 있어. 있지만요. 모기가 진짜. 너무 그래. 그러니까 도올 선생님 이거 갑자기 그 생각나서 아무거나 엮는 거야. 통전부 그냥 아무거나 엮는 맞아. 재밌는 게 뭔지 알아? 통전부로 너무 허황되니까 그렇다 쳐. 어. 나는 도올 선생님 만나본 적이 없어.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진짜 있는 거 아무거나 따질 게 해가지고 뭐 대든 말든 무슨 뭐 증거가 있거나 뭘본 적이 있거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라도 쭈. 약간 그래도 추정이 되거나 할때 얘기하잖아요. <웃음>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막 던져! 어막 던져! 그럼요. 오히려 나는 음. 그 평화나무 가가지고 나중에 도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 그때 도 <웃음> 선생님이 아그 연설 좋았다고. <웃음> <웃음> 아 잘했다고. 아, 그렇게 나중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후... 지령인 거죠. 사후 지령 같은 게될 거죠. 사후 응원이죠. 사후 응원. 건강원 입장에서는 어, 이제 말리 되지 않는. 그래서 어난 오늘만 산다님 우리 우리 시청자신다. 어. 오, 오 감사합니다. 뭐뭐뭐 아니 아까 슈퍼챗이 안 들어와서 속상하시다는 말을 듣고 하신 건가? <웃음> 뭐, 그럼 뭐야 여기 여기 뭐다? 여기는 공격하는 다른 채널인데요. 채널 <웃음> 뭐, 우리 채널도 아니고. 이것 때 아, 고맙습니다 <웃음> 오늘만 산다. 나 이게 정기백는 <웃음> 채널인데 뭐. <웃음> 양희선 <양이상 웃음> 목사님 채널 말고 아니, 저희 아, 테사과만좀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메일로 보내드리려고요. <웃음> 그 찍어 메일로 보내.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웃음> 이렇게 결렬되는 건가. 음. 이렇게 너무. 웃기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았죠. 특징이 진짜 얘네들은 음. 진짜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구나. <웃음> 그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음. 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무 말이 자충수가 돼서 이제 김건희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확 확신, 저는 확신하고 있어. 지금 약간 확신. 김건희한테 끈이 떨어졌다. 음, 결국 그럼, 자기,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긴 네. 하네요. 저의 추정인데. 저의 추정인데. 음, 뭐. 믿습니다. 그게 막 그게 그렇지 게그 않을까. 안 아,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잘 써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촛불행동이랑 맞부집회까지 계속 하, 지령을 받아서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이번 주는 안 나오나? 정광훈은? 음, 모르죠. 아유, 더 나오죠. 이런 아, 상황이면. 어, 아, 여러분, 그렇네. 제가 억울합니다. <웃음> 나오 지지자들 완전 결정적이죠. 야, 그거 진짜 상황인데. 대단하다. 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음,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그한 건이 있습니다. 그. 그모 기자가, 음. 제이 기자가. 제이. 음, 정광훈은 뭐돈 문제는 없고 여자 문제는 없다. 어우. 막 이렇게 했어요. 음. 근데.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음. 진짜 그럴까? 저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 패턴이 있는데, 에... 있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나 지금 엄청. <웃음> 나 진짜 숨죽여서 <웃음> <찍어서 오늘> 숨막히잖아. <웃음> 지금 아니, 내가 다이제가 <웃음> 한테 이러니까 지는 거야, 목사님. <웃음> 아니, 빡수라 야 지금 승률이 없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약간 이거를 내가 다른 기자한테 되는. 들었는데 아, 아그 얘기하면 안될 거잖아. 그 기자가 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아, 이게 오늘 그러면 속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속보가 이제 양희산TV에서 속별전제를 통해서 정강영상 <웃음> 삭제해달라고 전화 올것 <나올> 같다. <웃음> 제이 기자님, 죄송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제이 기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제이 기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음. 음. 실제로는 있다. 이게 보기 음. 싫 아. 네. 아, 네. 아 궁금하네요. 아 네. 진짜 궁금하면 나 저는 안 궁금해요. 뭐 더러운 얘기 뭐 <웃음> 알아서 하니까. 뭐 <웃음> 아 저는 근데 재으면 네.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 음. 아전 진짜 상상력 저는 이 NFP잖아요. N 애특성상 이제 상상을 많이 하는데 음. 저 약간 그게 되게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과 정강훈 같은 나쁜 놈들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뭐 생각나세요? 저는 제일 먼저 잡았어. 음. 잡았어요? 예. 어, 예. 아 드디어 한달만에. 못잡았어. <웃음> 아 못잡으셨어요? 이따 아. 잡을게. <웃음> 이건 잡아야겠어. 요 이건 아직 <웃음> 방송에 너무 출연이 잦으시다. 음. 근데 아무튼 룸샤롱 가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를 딱 보면은 약간 그 영상이 딱내 자동으로 그려져. 왜냐면 얘네들이 하고, 하고 사실 생각해봐요. 얘네는 할게 없어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막술 마시고 막 치이고 서로 막 계급 싸움하고 막 누구 누구 막아부들고똥 꼽빼고 이러고 나서 할 만한 게 음, 음. 사실 뭐룸에 가서 여자들 만지작거리고 이런 거밖에 없을 거잖아요 뭐 어떤 낙이 있겠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나쁜 놈들에게는 이런 성적인 스캔들 이런 건 무조건 상수다 상수 음. 그래서 그런 그런 걸로 많아도 막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정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음. 목사일수록 <웃음> 더 탐욕스럽게. 그러니까 대놓고 술을 마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웃음> 아,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이또 특징은 실제로 정광으로 술을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음 룸살롱 같은 데는 안갈 거예요. 음 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음 그런데 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내면이 일종의 자기애성 인격장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늘 이렇게 중심이 되고 늘 소위 말하는 관종이거든요. <웃음> 저 알아요. 저 그거 그병 있거든요. <웃음> 소위 말하는 관종인데 이 관종들은 어 연극성 인격장애, 음.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종들을 이렇게 또그힘 있고 세력이 힘이 있고 유명한 목사들 그런 네. 리더들한테 가서 붙습니다. 어... 심리적으로.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김, 그, 이제, 정광훈에게, 빤스에게 여자가 없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 자연스러운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음.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여자들이 붙어. 아, 그런 여자들이 또붙는다 예, 예, 약간, 예. 아, 그럴 수 있겠다. 대단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유명하고, 막 이러니까, 오.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하면서 자기 의 아. 어떤 만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 음. 그렇네. 음. 서로가 네. 서로를 그렇게 자석처럼 끄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약간. 예. 음. 그렇게 음. 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네. 헉, 이건 정말 정확한 분석인 것 같아요. 음. 아 제가 아 M, 어, 나중에 상담 부탁드릴게요. 음. <웃음> 여기는 <웃음> 방송하다가, 상담하다가... <웃음> 아, <뭐야, 웃음> 왜 갑자기... 알 <웃음> 수가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자, 애, 다음 주제를 넘어가야 네, 됩다 자기소수 임기장에 국가조찬기도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 아 네, 네. 네. 이거 너무 충격이었어. 지금 이명 아, 이명박이래. <웃음> 아, 왜 시대를 막 역행해. 아, <웃음> 너무 비슷했서 그런 거 이명박보다도 아니야? 이명박보다 <웃음> 더한 시대라서. <웃음> 아, 아그 머리가 아프네요. <웃음> 윤석열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을 <웃음> 한 거죠? 음. 근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국가조찬기도회가 뭐냐. 네. 네, 이게 이따 궁금합니다. 국가 국가조차의 기도회라는 기도회란 말도 안되네 사단법인입니다. <웃음> 아, 아 <아에? 웃음> 몰랐지. 사... 이게 그냥 기도회 모임이 아니에요? 예, <웃음> 네. 국가 국가조차 기도회라는 사단법인 단체예요. 오, 그렇지.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나는, 어 뭐야? 나는 아. 깜짝 놀랐네. 왜 국가라는 말을 붙였대요? 그러면. 야, 이 미친 놈들이 이거 이런 짓거리까지 안는거 미친 놈들. 이거 사칭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렇죠. 와. 아, 이게 사단법인이라고요. 맞나? 사치인은...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맞네 사 사단법인이요 찾아보세요 사단법인이요 사칭 맞네 너무 황당하다 국가... 아니 왜 조창기도회 사단법인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웃음> 아니 국가를 왜 붙이냐고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여는 기도회가 국가조창기도회겠네요 그렇죠 어네 아니 그러니까 국가조창기도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여는 행사 이름도 국가조창기도회 <웃음> 네, 네. <웃음> 그 거기에 지금 대통령도 가고 음. 뭐유령 인사들이 막다 거기 쪽에 참가하는 거죠. 항상 가어요 네, 문재인 때도 가고? 네, 그럼요. 음. 매년, 매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네. 왜? 매, 저, 저... 1년에 몇번할 몇 거예요. 음... 네. 유, 유명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두환을 막 칭송하고. 그래서 이제 왜 생겼냐면 어... 네. 조창기도회라고 하는 시작이 독재자한테 가서 아부하는. 어... 그래서 이승만 때 조창기도회 언제 생겼더라. 이제 검색해보면 이건 나올 테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음. <웃음> 한번 해보시고. 66년에 개최됐대요. 6 6년이요 음. 그러면 네. 이승만, 이승만. 때 그러니까 뭐 했냐면 이승만이 음. 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아, 아 분사프텐따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66년에 개최되기 시작한 대통령을 위한 조창기도회가 아. 대통령을 위한 거에요. 네. 음. 이승만이 장로여서 뭘 만들었냐면 군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음. 음. 네. 저도 이제 이승만의 혜택으로 장교생활을 하고 <웃음> <웃음> 그년이나 <그전에는> 이승만의 <웃음> 혜택까지 보셨다는그년이란 내가 진짜. 국가에 녹을 먹어선 사람이에요 <웃음> 어 네. 네. 그랬는데 아 그렇다면 이제 박정희가 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교인들에게 뭔가 음. 보여주기 위해서 음. 내가 잘하고 있,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모아다가 뭔가 이렇게 그죠 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아 우리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면 그 이제 설교도 무엇이든 기도도 무엇이든 해주면 또 대통령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아 교회의 민원들. 음. 이런 것들도 한쪽으로 쓱밀어줘 도와주고. 있어 보이네. 약간 기도를 한다 이런 게 그죠? 그죠 음. 공식적으로는 얼마나 좋아. 그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야 이것도 사기꾼짓뿐아니구나 <웃음> <웃음> 근데 뭐였어요? 이명박이 때는 와가지고 대통령을 무릎 꿇렸잖아, 또 그때. 어, 어 그래 맞아. 어, 기억 나사 언니 있죠. 이명박 때 특출난 것 같아. 이명박의 기억이 진짜. 가장 잘... 뜨겁게 살 때였죠. <웃음>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은요 <웃음> 그런 짓을 뜨거웠다. 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 위에 권력이 되고 싶은 거지. 아 어... 내가 누구를 대통령 누구를 움직일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명 대표 음... 이양반이 대통령이 됐어. 음... 아시 내가 이 국가 조창기도 얘기가서 내가 딱 설교 한번해폼 <웃음> 나잖아. 응. 대통령을 축복해주는 목사. 그렇지. 그러면 엄청난 권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게 아우라가 이제 갖는 게. 그럴 뿐더러 실제로 내대로 줄다 섭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면 진짜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맛에 지금.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속은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네. 일단 짓은. 시작부터 좀 별로다, 박정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게 그게 목적이었다니까 음. 독재자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충격이네요. 그런 단체인데 국가라는 그런 이름을 쓰면서 사단법인을 음.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대대적인 사 사기기 아닌가? 나도 그걸 우연히 알았어요. 뭘 찾다가 보니까 사단법인 국가조창기도 <웃음> 있어. 아니 난 이번에 아, 그리고 아, 처음 알았어 뭐. 이런 게 있는 거를 김건희가 갔다 뭐 이래가지고 난 사실 무슨 사이비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왠일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아, 일제 의 부요하고 독재 아부하면서 새, 지금 한국 교회는 체육을 키워왔다고. 어. 다그 메인 스트림이 그 놈들의 줄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포함될 뻔했지. <웃음> 나는 정강훈하고 달라. 내내 <웃음> 내 출신 성분은 정강훈 비교가 안 돼요. 엘리트 코스를 시, 말, 엘리트 코스. 어디 명확을 야정이 야간신학교 출신이. <웃음> 야간신학교 <웃음> 비하가로 <웃음> <기업으로>. 학벌주의. 학벌주의. <웃음> 신가 학벌, 학벌주의. 아니, 솔직히 야간신학교는 공부 제대로 안 해. 아, 아 아는 얘기에요 그래요, 굉장히 실력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된게 하나 있어요. 음, 국가조차 내에서 네, 고명진 음. 목사. 님이라고 고명 고명진 고명 진 이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음. 저는 이분 뵌 적이 있어요. 아는 어. 그 군목 시절에 우리 군목 선배 목사님하고 가까웠어. 음. 그래서 뭐 수련회 가가지고도 제주도에서 호텔에서도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를 음. 나누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슈잖아요. 아 그래요? 음, 음. 독재는 망한다. 설교, 설교 에서이를했어아그 자리에서요? 어, 네, 네. 멋있는 진짜요? 분이신데. 오. 이거 오. 이거는 국가 조찬 맞네. 골명진. 괜찮네. 네, 설교하면서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지가 있으시네요. 어. 독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신 거야. 오. 네. 그래서 뒤늦게. 국가 조창기도에만 다 쓰레기들이야 이랬는데 <웃음> 어 누가 보니 이런 설교한 분 있네. 그냥 뒤늦게 발굴이 됐어, 이분이. 수원 네. 네. 네, 네. 중앙 침례교회. 예, 수원 중앙 침례교회라고 김 정일 걸려?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 목사 그 교회인가? 거기 후임인가 그럴 거야. 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맞는 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 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돈, 돈은 돈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진다. 권력은 내가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된다. 독재는 필이 망하게 진짜 되어 있다. 오, 멋있는 분이시네. 변했네. 아, 근데 대... 연락처 있는 줄알았대 없네. <웃음> 전화 연결 한번 하면 너무 <웃음> 너무 흥미로웠을 것같은데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일종에 네. 아, 그러니까 음... 보호통을 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그... 서강성 목사였라. 그 양반이 박근혜 때. 이기가 음... 설교를 했어요. 뭐 뭐, 뭐, 뭐, 몸매가 무슨, 뭐, <웃음> 뭐 박근혜 몸매요? 어. 박근혜 몸매를 평가했다고요? 메르켈은 펑퍼짐한데, 우리 대통령은 <웃음> 뭐, 이러시다고 그러면서 뭐? 야, 진짜, 얘기다. 아니, 그 나이 때에도 몸매 평가를 하는구나. 그 나이인데도, <웃음> 그거를. 그 몸매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웃음> 정말 대단하 그러면서 ]이네요. 얼마나. 팔타 주든지 진짜 신대가 오 오, 진짜 아, 성경에 키로스, 키로스가 고레스, 키로스 고레스.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역사에서 키로스라고 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사 음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그 일종의 돌려보내 포로를 돌려보내 그런 왕으로. 그래서 거의 메시아급의 메시아급이라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보죠. 메시아 한 명으로 보는 메시아급으로 칭송을 받아던 사람이죠. 고레스가 메,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고레스라고 또 거의 다 칭찬을 해드는 야 고레스 <웃음> 아, 왕을 뭐 어떻게 하는 어, 좋은 왕이지 좋은 왕의 상징이란 말이야 이방의 음. 좋은 왕의 상징 다른 나라의 좋은 왕 고레스 아버지 아버지 거리 막 그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예전에 전두환 장군을 위한 기도에서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라고 극찬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 너무 그러, 싫어. 그러니까 그런 워낙 그런 짓거리만 하던 음. 조찬 기도인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음. 네, 그나마. 그럼, 그렇네요. 김사만 목사가 왔었다네요 김사만. 네. 네. 이 사람이 그, 비리 횡령으로 뭐. 교회 세습 그, 네네, 거. 세습하는. 네. 아. 네. 정광훈이도 세습했어.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음. 정광훈이도 음. 세습한데 아들한테 5 0 0 준다는 거야. 정광훈이 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들한테, 그래서. 여기 댓글에 계속 아들한테 뭘 물려준다 하시는 게 이거였군요. 음. 그건가 봐요. 아니, 그 불교나 천주교 이런 거는 따로 이런 행사가, 대규모 행사가 없잖아요. 대통령으쓸것 통... 같은데. 그러니까 소규모나 이런 거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표 그... 뭐 신부들이랑 만나는 자리라든지. 그죠 뭐 조계종 사람들 뭐 만나는 거. 네. 근데 이런 지금 보니 사진 보니까 참석 인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들어가고 네, 싶겠지. 보이지가 않겠지만 초대받고 싶겠지 여기는, 수백 명이 참석을 한는데 여기는 음. 일단은 어,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 동원도 합니다. 아 그래서 돈을 얼마 내한 어 4만 원 내. 그러면 가서 호텔에서 밥 먹고 오는 거야. 아... 음. 호텔 밥 먹고 오는 거야. 해서 그래서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야 음. 대박이다. 네. 아무나 갈수 있는 자리였네. <웃음> <웃음> 그렇네. 나는 아무나, 되게 VIP 자리 같은 그런 건줄 알았어. 마치 앞쪽은 했던 그러겠지. 이런 앞쪽은. 느낌도. 네 음. 아니 뒷자리 채워야 되잖아. 음. 아 뒷자리에 있는 자리 아, 채워줘야 돼. 끄트머리 같은데. 토요일 운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윤석열 보러 가고 싶고 여기 뭐 주요 이렇게... 인사들이 다 보인다고 그 생각하면? 교인들 중에 예를 들어 자기네 교회 열성 교인들은 대형교회 목사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간다 그러면 부대가 따라가. 야. 리를 어, 몰려가는 여자 성도들이 신어들어 있요 근데 목사인데 어디, 어디 설교하러 가도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도 그 교인들이 따라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지. 와, 근데 별짓을, 그거... 다 해요, 와 별, 별짓을 다 해요. 팬덤이네요, 그게 팬덤. 별짓을 다 해요. 아니, 아까 제가 그생각했어 만약에 양 목사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이었으면, 음. 정말. 잘했을 거야, 나 그쪽에서도. <웃음>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아주 많은 여신도들을 거느리고, 음, 그렇죠. 정말 잘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음. 들키지 않고 잘하셨을 수도 있겠 그리고 있겠다. 나도 이제 뭐라 말할... 이렇게 막. 어, 나도 이제 진짜 내가 지옥 갈 각오 하고 <웃음> 지옥갈 가오하고 지옥 머리 샥 굴리면서. <웃음> 지옥갈 가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또 사람이 이렇게 샥샥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뭔가 네. 샥샥샥 네. 했을 것 같아. 또 내가 또 노래도 잘하지 않 아. 아. <웃음> 감성적인. <웃음> 리라처럼 이렇게 싹. 아, 다 그냥 잡아뜨릴 수 있지 않잡아뜨아 <웃음> 잡아들이... <웃음> 어, 이거 큰일 날 소린데요. 나은 아, 이건... 나쁜 일에 잡아뜨는게 아,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네. 이. 이거 있어요. 사람들이 신도들을 많이 모은 모임 입신을 한다고 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하다가 확 넘어져요. 아, 아 그렇게 잡받들다. 그렇게 잡받들. 그러니까 이중점 모음으로. 음, 음. <웃음> 언니 음. 윤석열이 여기서도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유민주주의 를 지켜나가야 하는 한다는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음. 이 똑같은 음. 말을 김상진이 하고 다니거든요. <웃음> 아 진짜로? <웃음> 어, 저 어디,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데. 아, 네. <웃음> 애들이 사상 통일을 했네. 윤석열이의 어, 안 소스는 안 극우 유튜버다. 아, 아, 아 윤석열이 받아서 쓰는 거구나. 음, 그러면 그렇지. 아 그걸 생각 못했네. 어 음. 뭐죠?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떤 의원인데 국힘당 의원인데. 아, 이름은 기억나요? 아, 맞나요? 그래. 그그그 그, 그 어디 이번에 나온 거 아, 만만한 놈. 수정이 됐습니다. 음. 조창기도에 5만 원이랍니다. <웃음> 아, 5만 네. 원이면 가볼 만하네요. 괜찮네요. 어. 어쨌든 그 국힘당 의원이 어 300m 그 사고 현자가 300m 떨어져서 죽은 분들도 있는데 음. 이 사람들이 앞서 당한 게 맞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싶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금방 130m 이내에서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음. 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마약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거를 어떤 그우 유튜버가 주장을 했다는 음, 거예요. 맞아, 맞아, 그걸 맞아. 국힘당 의원이 보고 맞아. 그걸, 맞아. 그걸 발언을 하고 음. 그걸 또 기자가 쓰고. 어, 언론을 쓰고 음. 네. 근데 하... 근데 나는 너무 웃겼던 게그 그거를 검찰이 가족들한테 부검하자고 하고 <웃음> 아, 저 부검한 가족이 있대 그렇죠, 맞아요. 어, 너무 싫어 3명. 진짜 세세 3명? 명이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그걸 또 받아서 하는 분들은 뭐야? 아, 이건 아, 패륜 카르텔이에요. 패륜 카르텔. 네. 근데 이 모든 것에 그거 유튜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그걸 실제로 믿는 그러니까. 정도면 그게. 뭐랄까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음, 놈들 아닙니까? 그렇지. 상식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렇네요. 수준이 처참한 극우, 거죠. 그구가 삼십 프로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30%, 30 그, 그러니까 그그구가 웬만하면 한 5% 정도는 어디든 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음. 우리는 지금 30%까지 그구가 올라와 버린 거란 말이야 아 이번에 약간 그 지지를 치고 올라왔다는 그 분들까지 하면 극우가 30% 기본적으로 30% 애들이 윤석열 다 지지하잖아요 지금 아, 현재 진짜 유튜브를 응? 다 망하게 하든가 해야지 진짜 그리고 <웃음> 보세요 그놈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야 되니까 그그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어르신들은 응? 어르신도 아니지, 노인들은. 응? 노인들. 그 양반들은, 그 마약 먹고 그렇게 된 거야? 막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이게 진짜 2차 가해죠 이게 진짜 2차 가해죠 계속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확대 재생산. 근데 음. 너무 이게 뭐에왜 나왔지? 어쨌든, 끔찍하네. 저는 정권이 음. 제대로 바뀌면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 그 관련한 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어, 우리 친일 응. 망언 하는 거. 응. 5.18 관련한 거는 좀 나왔죠?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친일 관련한 것도 만들어져서,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애들은 진짜 이게 좀 그, 이 금융 치료를 받든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웃음> <웃음> 금융 치료요? <웃음> 그러니까 그구가 판치는 것은 처벌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강자들이 비호를 하니까 마구잡이로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잖아요. 음. 창원 창원 시의원이 유가족들한테 망언한 거 보세요. 음. 무슨 뭐뭐뭐 뭐, 뭐, 나라를 위해 다 죽었냐고 뭐그랬죠 네, 적. 뭐 시체파리 어. 또 시작이다. 뭐 이러면서. 와, 근데 진짜 입에도 담지 못할 망언을 지금 세월호 이후에 8년째 내내 그러고 있고 또 비슷한 사건이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이게 왜 거구나. 그러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윤석열 김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음. 진짜 그거 유튜버나 쳐보고 있는 인간들이 대통령이라고 앉아있으니 음. 자, 정, 권력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아이고 우우 할타지고 이게 딸랑딸랑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딸랑딸랑 딸랑 하는 인간들 장재원 권성동 이런 애들 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겠어요? 음. 권력에 딸랑딸랑 딸랑 해야 되니까 그 음. 권력의 핵심이 돼야 되니까 그 거기에 맞춰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또 거기를 지지하는 세력들 정치 세력이 지금 30%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이다. 는거습니다 <웃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 이렇겠죠. 네.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진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음. 진짜 처벌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입을 찢어버려야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진짜 그런 티비... 그런 음... 형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아, 이, 입 찢형. 잘못 눌리는 놈들은 혀를 자르거나 그러면... 입을 찢는 형을 줬으면 오. 좋겠어요. <웃음> 그럼 저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웃음> 아, 그러니까 필요하죠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건 아니요 아니 누가 같고. 그 이제 국힘당 앞에서 규탄 기자의견이나뭐 이런 음. 시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음. 논의를 이제 촛불 행동 차원을 했었는데 음. 퍼포먼스를 뭐랄까 기자가 음. 끝난 퍼포먼스 하잖아요 입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자 어.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입을 꼬 찍는건좀 어려우니까, 꼬매는 게 어떠냐. 그래서 꼬매는 걸로는 지금 우리 감정이 풀리지가 않은 <웃음> 사진을 찍고 싶은 그렇죠. 심정인데, 네. 네. 진짜 입, 네. 입만 찢어주는 거예요. 아. 제가 사진을 찍고 싶은 <웃음> 심정인데요. 그럼요. 인간 같지도 않고, 정말 이 악마 같은 놈들의 입을 어떻게 틀어막아야 될지. 하, 지금 우리 유가족분들, 오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음. 국회에서? 아, 오늘참 하셨어요. 원하셨어요. 가족협의회 원하셨어요. 창립선언 네.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후 계획, 49제가 이제 금요일날그 여시는데, 음. 어, 물분을 막 토하시는데, 국힘당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웃음> 맞아. 윤석열도 아, 화가 나는데, 음. 정말 이 폐륜망언 하는 것들. 음. 음. 같은 인성열한테 딸랑딸랑 하려고 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인성열한테 네. 딸랑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딸랑거리는 거를 모조리 다 뽑아서 없애 버려야 되는데 그 모든 딸랑 뽑아서 딸랑이. <웃음> 사지를 <웃음> <웃음> <웃음> 뽑아서? 방금 포장 넘었지 아, 그런 걸로 <웃음> 해결이 안 돼. 진짜 이 제가 이 얘기한 거는 마음에. 어떤 중요한 딸랑 딱 이런 느낌으로 팍팍. 그러니까 이게 문제그거 네, 같아요. <웃음> 인간성의 말살 음.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다. 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어.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음. 인간이라고. 그렇죠. 인간이,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건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죠. 어쩌다 지금 이렇게 됐냐고, 대한민국이. <웃음> 근데 진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기도, 이거는, 기도. 아니, 기도 이거는, 기도 이거는 진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음. 우리 사회가 엄청난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봐요. 이거는. 음. 다시 역사적 퇴행을 경험을 하고 음. 또 일종의 에, 그 개혁의 개혁에, 개혁에 에 있어서 개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큰 암초를 만났지만 저희는 우리가 이거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나라예요 진짜 음. 네. 강력한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음. 입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오면 그러니까 결기가 있어야 니다 행한대로 행한 대로, <웃음> 행한, 데,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네. 잘했으면 음. 창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음. 신상필벌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한 세상의 원리입니까? 근데 음. 이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이, 이 모양이 됐잖아요 신상필벌 네. 음.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벌써 그렇군요 분 네. <웃음> 음. <웃음> 분노 <웃음>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 방송 흐름이 괜찮았어요. 어, 네. 마,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흐름대로, 오늘, 흐름대로 네. 가지 네.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네. <웃음> 네. 저도 아까 목사님이 14분 정도에 이렇게 어, 회의해주시고 끊어주셔서. 어, 너무 좋았습니 <웃음> 나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저희 또 톱불전진 쪽에 어쨌든 이렇게 사 이렇게 묻어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마무리해주십시오. 끝.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너무 깔끔하시네요. 정말 딸! 음. 아! 비종교님 회담은 저희가 한 번도 제대로 소개한 적은 없는데 <웃음> 네. <웃음> 그래요? 그, 한 어. 번도 소개를 한 적이 인사도 없어요. 제대로 안 하고 음. 뭐. 아니, 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인사도 안하고 뭐하는 <웃음> 사람들인지 그것도 없 그냥 끝내시다 <웃음> 그냥 지금 그래도 190분 네, 많이, 많이 보고 계셔서 많이 보신 김에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어, 너무 늦었는데 개신교회 그 <웃음>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제 열렬 활동하시는 우리 양희선 목사님과 함께 어, 종교와 관련된 저희가 궁금한 것들, 또... 저희는 다 비정교인들이어가지고, 종교와 관련된 것들 물어보고, 어, 답을 듣고 이런 자리입니다. 정치 얘기도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 양희삼 목사님이랑 같이 양희삼 TV, 그리고 축불전쟁 이렇게 두 채널에서 공동으로 같이 내돈 주고 보내는데, 네, 청춘하고 있습니다. <웃음> 우리는 내일 방송합니다. 아, 마무리 아, 생각났요 마무리. 그래서 네. 뭐 오늘 말고 내일 양희삼 <웃음> TV 가셔서 또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웃음> 시청률 올려주시고. 네, 저희 마무리 멘트는 저희 방송 연원장님양희니 어, 양희석 목사는 우리 형이 이름인데. 희석이, 희석이. <웃음> 희석이 네. 아니고 희삼입니다. 희삼. 이름이 양. 특이하긴 하죠, 제가. 희석, <웃음> 희석. 아들이 세시해가지고. <웃음> 네. 우리 히짜들 다 히짜 돌리면 우리 친척이 네. 아, 그래가지고 쓸 자리, 쓸 이름이 없다 해서, 어, 아들 세번째는 삼자 쓰자아 석설이 너무. 네, 이런, 네, 이런 건줄 알았어요. <웃음> 음. 이, 네. 네. 그래서 이 격주로 한 번씩 화요일날 방송합니다. 네, 네.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위원장님. 저희는 수요일입니다. 저희는 네. 격주로 수요일에 네, 여긴 아, 격주 수요일, 수요일 저희는 격주 화요일. 네, 네 양희삼TV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저녁 같이 너무 먹고 싶어. 와, 아, 아쉽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헥터K, 헥터J, 헥터P, 타이로시나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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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 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otin.com, 전화 15돌돌 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